절의 성태는, 절이 뭐예요? 절이 목적어 있대요. 절이 목적어 있대. 이렇게. 자, 이전체가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해보면, 일단 뭐가 나온다? 앞에는 일반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온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Expect, believe, think, s u p p o s e say, 뭐, report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동사 나오고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원어대로 만약에 수동태로 바꾼다면 여기 목적 어디로 어 나오겠어? 목적어 목적어 뭐겠어? 대전이겠지? 어, 대전이 그쪽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바뀌겠지 이렇게 is expected라고 바뀌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일반 조언은 보통 어떻게 돼? 생략되죠 그래서 my people이나 my them은 파이피플이나 아니면 파이뎀은 어떻게 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일반 적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는 라 거.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이 자리에 뭐가 나오고요? 가조가 나오고 우리 형식 조가 나온 다음에 나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expected. 다 생략할 거 생략하고 가보자. 그럼 이제 대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대절이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렇지. 해석은 이게 쉽긴 하죠.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할 거라고? 완성될 거라고? 어, 바로 2026년 언젠가 어느 시기에는 완성될 거라고. 대체 이렇게 써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해석해야 돼이리디 익스펙티드 100절 나오면 여기 바이 댐, 바이 피플이 생각됐다고 보고 간주하고 어, 능동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내대하라고 됐지? 그럼 또 하나 해보자. 피플셋. 여기 마찬가지야. 뭐가 나왔어? 일반주어 나왔잖아. 이렇게 일반주어 나오고 동사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목적어예요자 묶어볼게요. 이만큼을.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그치. 원래대로 라면 백절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쓸게. 근데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이제 자시 과거잖아. 뭐 이지라고나아는데 이지 아니야. 어디가 돼야 돼? 단수 취급하니까 워드세드가 돼야 돼. 비프로스피잖아요 이게 수능기본형이죠. 그리고 바이프로스피풀이하고 써주면 되고, 이것은 언제인가 뭐야? 생략 가능. 얘는 생략 가능. 생략할 수 있다. 일반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 자 그렇다면 이게 봐봐 요 부담스럽죠? 어, 대적이 조로 나왔다. 긴조가 나왔다. 이자리를 형식조 어떤 가조인 이틀을 써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써주면 되니까 워드까지 써주고, 요건 생략. 됐네. 그럼 뭐가 나오면 돼, 이제? 대절 나오면 되지. 대불 나오면 나. 알겠지? 그럼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능동처럼 해석하면 돼요. 이 월드셀은 뭐야? 뭐, 사람들 말했대. 뭐라고? 데디하라고 데디아의 내용만 보면 되잖아. 그녀가 많은 도를 자손단체에 기부한다고. 그지 기부한다고 말했대. 이렇게 쓰면 돼. 자, 어디로 올거없고요 중간관이구나. 다시 쓴 거야. 가주어가 나오기 전까지 가지그 그래서, 내전이 주어 있대, 뒤로 후치시키고, 이렇게, 다 주어를 써줍니다. 네, 형식적으로 써줍니다. 네, 형식적으해서안 합니다. 어? 기본이야, 이게. 자, 그럼 됐나?